나왔는데 uh -huh. 먼저 이제 뉴욕주에서 지난 주에 그 백신을 맞으면 주는 혜택 중에 야구장에서 백신 맞는 분들한테 야구장 음. 야구 경기 티켓 무료로 주겠다 네네. 이랬었는데 지난 주에는 뉴욕하고 뉴저지가 아니 뉴저지는 빼고 뉴욕만 uh -huh. 뉴욕 주, 시리, 뭐, 쿠오모 주지사, 드블라주 시장이 아주 경쟁하듯이 네네, 그 네. 혜택을 막 내놨어요. <웃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야구장 티켓뿐만 아니고, 뉴욕시에서는,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한테는 뉴욕시 아쿠아리움 티켓, 오. 뭐, 버테, 브루클린, 네네. 브루클린 보테니컬 가든 티켓, 브롱스 동물원, 링컨센터, 음. 뭐, 브루클린 사이클론스 경기, 뭐그 사이클론스 경기가 그거죠, 이 아이사키. Mm -hmm. 응. 그리고 뭐 뉴욕시 페리, 뭐 공연장, 뭐 다양한. 네. 뭐 무료부터 시작해서 할인 쿠폰,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주게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그시티바이크 있잖아요, 네. 자전거. 뉴욕시에서 그걸 2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도 준대요. 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쉐이크, 쉐이크, 네. 쉐이크, 샤크. 네. 네. <웃음> 여기 햄버거. 그 감자튀김 무료로 준대요. 오. 백신 접종 카드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이미 맞은 사람도 접종 카드 가져가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이게 뉴욕시에 있는 것만. 뉴욕시만. 아, 음. 이걸 먹을뉴욕시에가유 뉴저지에서는 안 되는 거잖요 <웃음> 뉴욕시에 한 25개 매장이 있대요. 제가 오는 거는 메나타에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뭐왜 이게 25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흠. 아니 그 여기서 그 백신 접종 그 증명서 보여주면 네. 감자튀김 무료로 준답니다. 이날 브리핑을 하는데. 네, 네, 네. 시장이 자기가 진짜 그 가루틴 막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이제는 드블라주 시장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이제 인기 막바지에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것 같다. 음. 네, 조커가 된것 같다. 아. 뭐 그런 네. 뭐좀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약간 풀수 같은 말을 해요. 봐요. 네, 드블라주 음. 시장이 좀 그런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그 이동식 백신 음. 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네. 유명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만 뉴욕 시민들도 맞아도 됩니다 그런 데서 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백신 맞으면 여기서도 뭐 버거라든가 샌드위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지급한 한대요 그니까 많이들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쿠모 주지사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지난 12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전철역에서 백신 접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획기적이었고 그 이제 그 뉴욕시 전철역,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그 다음에 메트로 놀스 열차 그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가는 여기 다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네. 네. 그래서 그 역에서 유명한 뭐 그랜드 센트럴 뭐 여, 이런 데서 했어요 펜스테이션 이런 데서 했는데 이제 존스앤존스 존스 접종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혜택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뉴욕시 전철 거, 거기서 마,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카드 7일 이용권 무료로 음. 그 다음에 뭐 롱아일랜드 레일로라든가메트로놀스 무료 편도 티켓 두장 네, 이렇게 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16일까지니까 음. 근데 그랬고. 어 지난주에 또 가장 핫한 백신 관련한 이제 소식이 바로 12살에서 15살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네네. 겁니다. 이게 이제 FDA 승인을 거쳐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까지 그 13일 목요일에 다 승인을 하면서 음. 그날 동시에 뉴욕과 뉴저지가 모두 같이 이 백신 접종을 네네. 시작했어요. 다 허용을 했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파이자를 이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데 뭐 그날 첫날만 그 아이들 맞는 사진들이 음.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시든지 그 하실 수 있고 단지 이제 이 아이들은 갈때 부모, 부모나 그, 그 가디언이라고 하죠. 네, 그 보호자. 사, 네, 보호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리고 동행을 해야 돼요. 음흠. 같이 가야 돼요. 아이들만 네네. 갈 수는 없고. 네. 그런데 뉴욕시만 음흠. 예외사항이 있어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시리는 그 동의서는 있어야 되는데 꼭 동행할 필요는 없어요. 음. 아이들만 가서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의서라는 거를 전화상으로 아이들 가서 그 부모랑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해가지고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아이그 동의서 사인, 부모 사인 받은 그 종이만 갖다 주면 동행 필요 없고. 그렇지만 늦어지는 부모가 다 동행하셔야 되고요. 이 차이가 좀 있을 뿐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모 주지사가 이제 올가을에 학교들 다 오픈하잖아요. 근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니하고 큐니 있죠? 네. 그러니까 주립대, 그 다음에 시립대, 여기 학생들 전부 다 백신 접종 반드시 맞아야 대면 수업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립대하고 시립대 학생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티필드에서 네. 백신 접종 하셨죠? 네. 음. 거기서는 13일부터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백신 접종 할수 있게 됐습니다. 편했네요 예, 그러니까 직접 뭐 내려서 뭐 이렇게 가고 가는 거좀 싫으신 분들은 드라이브 스루로 차 안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